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눌러 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분은 파일럿입니다. 바이바 파일럿. 비행기 음. 어, 조종사죠. 네, 네. 어. 사실 그 우리가 조종사들이 보면은 우리 그 기억에 조종사 이렇게 께 헬멧 쓰고 음, 음. 그, 그 마스크 쫙 하고 음, 음. 그러잖아요. 요새 그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근데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음. 그 그냥 양 있던데요? 그, 저기, 전투기 주는군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웃음> 그래서, 아, 어, 그런 거안 한대요. <웃음> 그거는 그. 그러니 전투기. 아, 저기, 어, 공군. 북군의 날, 공군에 막, 어. 이거 하는 그렇죠. 거, 특전사, 뭐. 특전사는 비행기를 운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 <웃음> 특전사를 데고 다니는, 왜 이렇게, 왜 있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들. 아닌가? 아니에요. 아, 틀려요? <웃음> 아, 아무튼 전투기야. 전투기. 전투기. 네. 그런데 막 쏘는 거? 전투기를 타는 친구는 아니고 네. 어, 민간 항공기 조종사인데 이제 전 세계를 다닌 고 시차가 그냥 엉망이고 그런데 항상 피곤한 거죠. 아. 어, 그리고 또 가면은 같이 쓸 일이 방을 항상 같이 쓸기도 음, 하는데 옆 음. 사람한테 민폐고 그러니까 나이가 2 0대 중후반. 어, 와 젊은... 빨리 바이러시 네. 됐네요. 네, 이제 뭐. 그주 기장이 아니고 이제 부기장 부조정사 어쨌거나 네, 앞으로 전도 유망한 정년이신데 그렇죠, 그렇죠. 네. 키가 한180 정도 되고 날씬하고 아주 근육으로 다져진 정말 아. 자기 관리를 잘하는 친구더라고요 음.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코골이 특히 무흡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이제 찾아왔어요 양압기 병원에서 양압기 처방을 받았는데, 자기는 도저히 쓸 수가 없고, 해외 출장도 그렇게 매주 나가다시피 하는데, 그럴 맨날 양압기까지 챙겨다니는 나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찾아서 왔죠. 근데 보면, 아쿵 이 구강 형태가 전혀 작지 않죠. 이렇게 약간 퍼진 듯 하네요, 그분도. 어, 아주 커요. 에. 근데 왜 그럴까? 음. 이제 히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턱이 이렇게 나왔을 때 주걱턱이었죠 어... 그래서 잘라서 집어넣었죠 아, 그 양악수술? 아, 그러니까 주걱턱수술이 이제 아... 턱, 아, 나온 턱을 잘라서 집어넣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코골이가 심해지기 시작한거죠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어... 어, 턱을 집어넣으니 뭐기도가 좁아지는 건 당연하고 어... 그래서. 이제 방법이, 그럼 어쩔 수 없다. 자는 동안에만 다시, 다시 기존의 주걱턱 상태로 만들어주자. 그러면 괜찮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 어.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 주걱턱으로 인해서 컴플렉스가 되게 많을 수도 있고 아. 되게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그러면 선택인 거죠. 아. 자, 내가 주걱턱 안 하고 나는 코를 안볼 것이다. 음. 나는 주걱턱 수술을 하고 음. 잘 때는 이걸 할 것이다 <웃음> 가요가를 하고 나는 잠은 그렇게 잘 것이다 그것도 아. 한 방법이 있죠 주걱턱에 그것도 늦는 수술을 했지 밤에만 뽑을래 돈들어야지 네. 돈이 많이 드는군요 네, 네, 네. 뭐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아. 뭐 부모가 돈 내주셨을 수도 그리고 원래 주걱턱인데 수술 안 하는데 코를 고아 무가 심해. 네. 110kg. 아, 뭐, 그건. 그분이 정말 성격도 좋고, 이렇게 들는데 후, 후, 소리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네? <웃음> 어우, <웃음> 근데, 주걱턱에서 더 빼줬죠. 어, 그러니까 그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주걱턱이라기보다 그분은, 여기는 보통인데, 이 위에 것이 들어간 거예요. <웃음> 우리가 초승달형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여기가 수목 들어간 여기가 수목 들어가, 어, 어, 들어가 있잖아 어. 어. 그래서 이이 부분 뒤쪽 부분이 이제 좁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뭐 여기를 당길 수 없으니까 <웃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열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어. 그리고 자다 보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턱이 앞 아, 떨어져서 떨어져서 이렇게 막거든요 떨어지지만 안 해도. 어, 그렇기 때문에 폰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빼지도 않았는데 아. 어, 유지되고 조금 더뭐 아. 2.5mm인가 그것만 해줬는데도 효과를 잘 음.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어, 네, 네. 다행이네요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어. 많고 그러니까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 은싫어요또 괜찮습니다